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또 그렇고 제가 지금 많이 그런 건데 훈련코치 이런 것들 많이 모으는 팁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좀 노동이거든요 지금 만 10피 이상 있어서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훈련코치 모집 이거 겁나게 안 되네요 5천까지 떨어져 상관없어 계속 모집해 계속 모집을 하고 기본 저걸 기초 훈련코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와 이게 이제 지금 훈련코치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의미 없어요 이제 훈련코치 이거 옛날에는 채용팀 막 이런 것들 스카우트 하고 해가지고 진짜 막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차피 오래 짜리 막 주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저같은 경우는 기초훈련 교재가 없어가지고 다른 애들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노동에 관하여 팁을 준다면은 이렇게 계속 모아요 그냥 기초훈련 교재도 그렇고 이제 CP라든지 이런 것들 모을 수 있는 방법 해달려면 계속 그냥 해요 진짜 뭐 5000이든 다천0 0까지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계속 모을 수 있어요 한 아, 3000까지만 떨어뜨려 볼게요 이거. 자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에이전트 에이전트에 훈련 컷치 들어가면 은 여기에 내가 알기로 레이직이었나 12 라이트 5개 정도 해서 라이트로다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줄거든요. 기초훈련 교재부터 스페셜 코치팩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넣어줘 25일에 진행해주고 이거 이제 5개까지 생겼네. 저번에 4개까지밖에 안돼가지고막 그랬었는데 이거 계속 만들어줘요. 그냥 계속 복사하는거지 복사를 계속해줘요. 어차피 이것들 필요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지금은 아무거나 끼세요 코치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만두님 계정은 의미 없어요 훈련코치 그냥 일단은 계속 그냥 복사해요 이거 계속 복사 완복사 10개든 20개든 간에 계속 라이트 딱한번더 하겠다. 5만 CP 다 쓰실 필요 없어. 어, 그거 쓰는데도 엄청 오래 걸릴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오렙짜리 애들, 이런 애들 일단 좀 많이 듣고 올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마 듣고 올기가 힘드실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훈련코치 아마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런식으로 나올건데 아마 1렙짜리 애들 밖에 없을거예요이별 등급 하나짜리 애들 밖에 없을텐데 이런 애들 성장을 그냥 계속 시켜가지고 그 이렇게 채용팀으로 스카우트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보세요 계속 넣어가지고 계속 그냥 업업업 시켜서 이제 스카우트로 계속 만들고 난 다음에 넣고 넣고 해서 다시 또 채용 따라락 시켜서 또 이제 2성짜리 애들 나올거야 이렇게 무한파볼해요 3성까지, 3,4성까지 4성까지 쭉 만들기 전에 아마 4성태쯤 가면은 4성태쯤 가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막두개씩나올거예요 이게 네개가 아니라 음. 그런애들이면은 이제 제가 훈련코치 대정에 들어가면은 여기 침투욕청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를 선발 라인업에 이런 공격을 아이네들한테 먹고 그냥 능몸, 능숙한 몸싸움 있는 애들을 여기에 넣으세요 미드필더 그 다음에 센터백 수비 애들을 능몸 플러스 재정비 이런 애들 있을 거거든요 이걸 넣어줘요 재정비 재정비 무조건 넣어주고 포기퍼는 금걸슛 중걸슛 가마 체기방어 이게 궁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궁룰로 하고 그 다음에 전는 아까 까놨던게 있어서 이것 좀 사가지고 에이전트도 이거 하면은 좀 많이 줘서 어차피 이것도 cp가 의미가 없는게 이건 어차피 주는거라서 저는 지금 원하는게 이거거든요 기초훈련 cp랑 기초훈련이 진짜 많이 걸려요 c p 오히려 좀 많이 걸려서 진짜 거의 다 써도 상관없게 한데 그래서 36년 보험으로 갖다 두는거죠 6개에서 빠르게 여 주면 봐요. 100개에다 2개, 복사가 되죠? 어, 이것도 빠르게 2개 그냥 해주고. 888, 1 6 0 상관없고. 어, 이제 또 이렇게 110개 되니까. 기분. 기분 상자 10개, 10개. 30개 정도 해주고. 어디 갔냐? 고급 상자 어디 갔냐? 고급상제 10개 가마차기 항상 보다 침투 요청시그 가는거 있으면은 그거 하시면 돼요 50장 있으니까 별로 안되구나 그러한 다음에 여기에서 홍코홍코관리라래가지고 저는 램파드 지금 제일 시급해서.. 아하.. 이거 20개나 필요하네. 10장이 더필요하면네 램파드 중골슈팅에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입문보다 무조건 중골슈팅. 계속해야 되겠구만? 이게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뭐 헷갈려 저도 이거 맨 처음에는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두개 얻어가지고 볼게포 코치 아 근데 처음 만드신면 아니잖아 아이고. 스케프 코치는 이제 또 하셔야지. 그거는 그냥 그 채용팀 하나 하셔가지고 4성으로 가셔야 돼. 맨 처음 어쩔 수 없어. 잠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플론 코치관리해서 성장을 계속 시켜줘. 그냥 그럼 기본 이게 없으면 이거 성장 들어가면 특별 혜택에서 공짜로 얻을수 수 있거든요? 기본, 그걸 하셔가지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기초가 많으면은,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 근데, 지금 다시, 어지구 좀 해가지고, 복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CP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줘서, CP는 생각보다 많이 어서 한 복사를 좀 하고, 이번에 는한 2000까지 떨어져도 되겠다. 여기서 공부 하고, 다음에 다시 에이전트 계속 복사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진행 하고, 복사 두번 해서 기초 훈련 규제 이런 것도 좀... 주고. 이것도 계속하면 도전가지 이게 깨지기 때문에 또 FC 또 복사가 가능해 그래서 이게 꼭 먹고 알먹고 그가능해 뒤에 까서 나이스 50개 기본이면 5 0개면꽤뿌이지 기초 그럼 또 이제 기본훈련 또 만들어주고 리반님 안녕하세요 10개 또 10개 더 까고 기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초훈련까지 또 하려면 은 5개씩 되니까 더 만들어줘야 돼 성장을 해줘야죠 성장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또 5성짜리 저가 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헤드헌터 말고 코치 코치로 하면 또 이거를 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넣고 CEM은 무조건 수아레즈 리버풀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 같은 필요없는 것 이거 넣어 주고, 아 이거 8성짜리여 있고 막 그러니깐 그래. 조심스럽게 또 5성짜리 애들도 쓸모없는것들이 나중에 생길텐데 이런식으로 또파워줘요 보내주고 이런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서 또 얻어주고 계속 그냥 복사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또 이러면 또 이제 업적 달성이라가지고 또 f c 또 주고. 어, 아, 중간시팅에다 티키타카? 좀 나쁘진 않긴 한데. 아, 니 야. 쎄. 좀 과감하게. 아, 저희는 지금 기초훈련 과제를 얻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실로 계속 해주고, 아이템. 어, 이것도 좀 노가다죠? DP는 못 버는데, 그래도 기초훈련 과제를 좀 많이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플레이 되시면 좋으니까.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아, 이래도 다시 복사가 능능 음, 다시 복사하면 되죠 이것도 cp도 어차피 주니까 1500에서 이정도 많이 주니까 3400 다시 돌아오죠 예, 에이전트로 그냥 계속 그냥 에이전트 까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또30또 10장 또 까주고 기초올리는 계속 그냥 복사할 수 있으니까 계속 까줘요 그냥 가지고 기본 훈련 가지도 계속 그 복사 계속 해주고 아 기본만 보급 고급. 보급도 계속 그냥 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일렙 올려주고 그리고 이거 다시 해주고. 어 다시 CP도 다시 채워졌으니까 다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랑 그다음에 다시 또 훈련코치 가가지고 다시 또 뭐지? 다시 CP 다시 채워졌으니까 계속 복사, 계속 복사, 무한 복사. 그리고 기초 훈련을 자신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때만큼까지 해주면은. 좋은거죠 음. 이번에는 천까지 떨어뜨려 보자 어차피 상전이니자한 이정도 하고 에이전트 다시 라이크로. 그리고 상점특별 혜택으로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어, <웃음> 그 기본훈련 교재로 가셔야 돼요 기본 기초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쓰시네 계속 복사. CP가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CP가 안 걸리더라도 오히려 이득. 계속 해주고,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까주고. 이런 식으로 또 50개 채워주고 800 나쁘자 제발 기초 까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저가 아마 될 거예요 국구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 30이구나. 아, 진짜, 짱나네. 단다시또 기본 훈련 부르단 가주고. 진짜 그러고 싶어요. 채용팀 15. 15로 꼭 진짜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15로 만들 수가 없어요. 청팀 이게 4에서 그 다음이 힘들던데? 15로 다 만드셨어요? 나한데? 1 p 만 15만 있어요? 와우. 올리면 졸라나? 모르겠네. 아, 상에서 아, 근데 이것도 램파드 올리려면, 하. 일단 램파드를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할까? 그거는 그 훈련 코치 관리에서 계속 손장을 다 시켜야 돼요. 그러면 헤드헌터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때 만들면 돼요. 아 근데 기초훈련 과제가 있으면 되는데 아 다시 모집해야 겠다 모집 <목소리> 좀 하면서 진짜 CP가 계속 복사가 돼 겁나게 많아져 어차피 많이 받을거 에이전트 발 계속 그냥 이 짓을 반복하는게요 그냥 진짜 계속하는거예요 그냥 이 짓을 그럼 또 계속 나올거니까 근데 15로 만들면은 어떤게 좋아요 워커님 이게 계속 생기나? 많아지나? 두 명만 더 만들어야겠다. 약간 코치가 좀더잘 떠요. 어두 어허... 명만 더 사고. 다음 다시 또 2점. 라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복사를 합니다 3개밖에 안돼? 이러면 좀.. 오케이 해주고 2000 다시 떠주고 해서 1,875개 딱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훈코 드디어 드디어 훈코 이제 관리하면서 중얼스팅 한번 올릴 수 있어. 이다 이런 노력 이 있어야 된다. 활성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집을 또 해주면서 진짜 노가다예요 이것도. CP는 어차피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노가다 를좀 해야 돼. 한 다음에 한번더 해볼까? <웃음> 저좀 올려볼까?